검사를 받으면서 했던 생각은 이 검사가 과연 안 아플 수 있는 검사인가? 오늘 병원 가는 로 약간 긴장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늦게 출발을 했네요. 여기서 병원까지 얼마나 걸리지? 15분 거리거든요. 15분 거리인데 혹시나 도 대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일찍 가는 게 낫겠다 싶었었는데 일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오늘 받는 검사는 나팔관 조형술이에요 나팔관 조형술이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병원에서 쓰는 명칭은 자궁 난관 조형술인가 봐요. 아무튼 자궁 안쪽으로 조형제를쫙 넣어 가지고 이 자궁관, 나팔관이 제대로 뚫려 있는지 이렇게 이렇게 세모나게 자궁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버드미처럼 이렇게 관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관이 제대로 뚫려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는 거죠 그그 관을 통해서 이제 막 임신을 하기 위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무튼 그게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지 하는 검사고 그게 약간 뭐랄까 난임 검사의 마지막 관문 같은 거예요 최종 보스 같은 거죠 I'll be back 지금 검사 다 끝나고 집에 가고 있고요 이게 제가 막상 딱 경험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이게 사람 따라서 안 아플 수가 있는 검사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게 안 아플 수 있지? 제가 이제 나팔관 조영수 검사를 받고 이제 집에 와서 후기를 쪄보려고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일단 이런 거 하나 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고통을 참기 위한 인형이 필요한 느낌이었고 저는 그 아픈 사람들만 후기를 썼기 때문에 사실상 안 아픈 사람이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검사를 받으면서 했던 생각은 이 검사가 과연 안 아플 수 있는 검사인가? 안 아픈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명 듣기로는 생리통 정도의 아픔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리통이 진짜 심한 편이거든요. 생리통 정도의 고통이야 나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것이다 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평소에 고통을 잘 참는다고 자부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고통에 둔감하진 않은데 잘 참아요. 잘 참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막 겨드랑이 보톡스 같은 거 맞다가 중간에 아파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는데 저는 끝까지 잘 참았고 <웃음> 예를 들면 그리고 저는 발목 수술 인대가 다 끊어져서 발목 수술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뼈에다가 나사를 그래서 박는 뭐 약간 그런 수술을 했었는데 뼈를 건드리면 그렇게 아프다고요 수술이 마치 깨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런 고통이나 뭔가 그런 거에 있어서. 잘 견디는 편이고 잘 참는 편이고 아무튼 그래요 검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살짝 무섭긴 했는데 그래도 뭐 지나가겠지 금방 끝나겠지 얼마나 아프겠어 뭐 생리통 정도의 고통이라면 뭐막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고 갔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병원에 검사 받는 데가 분위기가 딱 뭐냐면은, 엑스레이 찍는 데 있잖아요. 딱 그거예요. 엑스레이 찍는 공간이에요. 그 엑스레이 찍으러 가면은, 저는 뭐 운동선수 생활을 했었으니까, 엑스레이를 진짜 많이 찍어봤었거든요. 그 차가운 침대. 딱살 닿으면은, 아차가 하는 그런 딱딱하고 차가운 침대 같지도 않은 그, 눕는 그, 침대죠, 어떻게 보면. 그거 있고, 그리고 패드를, 그 강아지 배변패드 같은 걸 하나 깔아주세요. 거기에 이제 엉덩이를 대고 무릎을 세우고 누워라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그 전에 이제 환복은 다 하죠. 상의는 내가 입고 왔던 거 그대로 입고 하의는 일회용 치마 입고 다 탈의하고 약간 그 상태로 이때 올라가는 거죠. 그 산부인과에 다니다 보면은 구구 의자 있잖아요. 다리를 어쩔 수 없이 벌려서 안게끔 만드는 다리가 고정되어 있는 그런 침대에 눕는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냥 엑스레이 찍는 그 침대 위에 무릎을 구부린 채로 살짝 벌린 채로 나는 그냥 뭔가 강제적으로 뭔가 내 다리를 고정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마음이 편했어요. 왜냐면 하그구력 의자는 되게 마음 불편하고 사람을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없었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 지를 벌려주는 기구 같은 거를 넣거든요. 근데 옛날에도 그런 거 한번 해본적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소독하고 막 그런 거 했을 때 아무튼 그거를 예를 들면은 그게 입으로 치면 개구리 같은 걸 넣는 거죠. 한마디로 억지로 벌리는 건데 그게 또 느낌이 굉장히 불쾌하고 살짝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넣었을 때도 기분이 별론데 그거를 이제 어좀 벌릴게요 이러세요.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구멍에다가 집어넣고 얘를 이렇게 벌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 벌릴 때도 약간 살짝 통증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되지? 뭐 자궁경부에 뭐 클립으로 뭘좀 찝을게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따끔하면서 뭔가 꼬집는 것 같은 느낌 그 내부에 있는 자궁경부에 있는 살을 꼬집는 그런 따끔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소름끼치는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영제를 투입한다고 좀 아플 거라고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저는 아픈 거를 진짜 잘 참는 스타일이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배에다 손을 올리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아파 이러고 있었어요 제가 진짜 아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신음소리도 안 내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아 아파요 아파요 이 정도의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팠다 근데 아팠는데 되게 짧아요 그 아픈 순간이 진짜 찰나의 순간이고 그게 딱 끝나고 나면은 통증이 그냥 다 사라져요 아예 없어요 통증 자체가 그조영제를 투입할 때 고통이 백이면은조영제 투입이 끝나면은 끝나는 즉시 갑자기 한 1 이렇게 고통이 줄어들고 그리고 어막 얼떨떨하게 막 바지 갈아입고 후처리를 하고 나면은 고통이 0 아예 안 아프더라고요 뭐 아무튼 뭐 그러, 그렇게 조형제가 투입되는 게 끝나면 안 아픈데 도, 조, 조형제를 투입을 할 때는 굉장히 아팠고 하지만 진짜 짧았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지나가면서 느꼈을 때는 한 10초 아픈 것 같은 느낌? 진짜 그 으 아픈데 으 하다가 으악 못 참겠다 싶은 아픔은 한 10초 오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이랬는데 진짜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을만한 게이 정도의 그 고통이 시간이 조금만 더 지속되면은 진짜 못 참을 정도의 고통인데 그 시간이 되게 짧았어요 저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 찰나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다시 하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뭐 다시 할 수도 있을 정도의 찰나의 순간인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엑스레이 찍듯이 진짜 그 까만 배경에 자궁이 이렇게 보여요 그 사진이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화면에 근데 저는 진료가 다음 주 월요일이라서 그때 이제 최종 이제 진단을 해 주실 텐데 교수님이 그 전에 검사해 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맨날 하시는 분들이니까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전가요?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오면서 그랬더니 저래요 근데 뭔가 사진이 뭐 이상해요? 라고? 이상하게 생겼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갖고, 어, 여기가 뭐 나팔관이고요? 막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뭐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큰 이상은 없을 걸로 보이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게 나팔관이 막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굉장히 아프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상이 없었는데 이 정도의 고통이면 은 이게 막혀 있거나 이상이 있어서 아프다고 하셨던 분들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큰 통증을 느끼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괜히 검사받기 전에 진통제를 엉덩이 주사를 놔주는 괜히 그걸 해주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진통제를 미리 딱 놔주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한다는 거는 진통이 없는 검사는 아니라는 거 가 확실시 된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진통제 제가 대기가 너무 없었어 가지고 가자마자 진통제 받고 진통제 받고 내려가자마자 바로 검사를 했거든요 제 생각엔 진통제가 몸에 퍼질 시간도 없이 검사를 해서 아팠던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조금 진통제도 약발이 받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뭐 진통제 맞자마자 막 5분도 안돼서 바로 받은 느낌이어 가지고 시간이 아마 조금 더 몸에 진통제가 퍼진 뒤에 검사를 했으면은 좀덜 아플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하, 어쨌거나 검사가 끝났고 검사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게이 검사의 너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저의 이 검사 후기 요약은 아프지만 눈 깜짝할 새에 끝나니까 별거 아니고 할 만하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 검사를 잘 마쳤고 오늘의 검사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딱히 뭐 엄청나게 유익한 정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검사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미리 <웃음>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